예, 안녕하세요. 창업시장과 가장 가까이 소통하는 창업통TV입니다. 오늘은 사장님들 중에서 매우 귀한 사장님 한 분을 찾아왔습니다. 여기 경기도 파주고요. 파주에서 1등 갈비집 아리몽 고기간 강한나 대표님 찾아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 아리몽 고기간 이렇게 쭉 보면서 야 아리몽 고기간이 어떤 고깃집일까 이런 것도 되게 궁금했고요. 이렇게 사장님 얼굴 딱되니까 <웃음> 어 아리몽스럽다. 창업동TV <웃음> <웃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시 금촌에 위치한 아리몽 고깃관을 운영하는 강한나라는 사람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14년차 됐고요. 이전한 지는 이전한지 2개월 조금 지났네요. 어, 그렇군요. 네. 최근 아리몽 고깃관의 시즌2, 시즌1을 잘 마치고 새롭게 자리를 옮겨서 시즌 센로 지금 경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먼저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제가 아리몽 고기깐 얘기하면 아리몽 뜻이 뭐예요? 그렇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웃음> 네. 가게 이름이 참 중요하잖아요. 예, 예. 아리랑에서 유, 아리를 닦고요꿈몽자를 아 붙여서 아리몽이 예. 됐는데 아리란 뜻이 굉장히 좋은 뜻을 함축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 아리가 크다라는 어. 뜻도 있고 어. 신성하다라는 뜻도 예, 예, 예. 있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또 하늘이란 뜻도 와, 있어서 예, 예, 예. 네. 하늘 꿈이네 네네 하늘을 어. 바라보는 어. 꿈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큰 꿈을 가지고 한번 운영해보자 해서 이름을 그렇게 쳐줬습니다 어 그런 뜻이 있었군요 <웃음> 야 아리랑이 꿈 우와 그 아리랑이 아리라는 거죠 네네. 처음 알았고요 네. 우리나라 음식점이 70만 개인데 70만 개 음식점 사장님들이 사장님처럼 이렇게 한 15년째 음. 한군데서 똑같은 컨셉으로 항상 똑같이 그 모습으로 하시는 분이 있는가? 요즘 음식점 시장의 시계가 너무 빨리 돌아가니까 음. 어느 정도 최소한 10년 정도 지나면 네. 또 시즌1, 시즌2 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15년째 되면서 아리몬 네. 고기 간의 시즌2를 맡고 있다 저는 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네. 시즌2 소감이 어떠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굉장히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특히 음식의 트렌드도 너무너무 빨리빨리 바뀌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식상할 수도 있다는 라 저도 음. 이제 생각이 좀 들을 때도 음. 있었지만 갈비라는 거는 예, 예.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음식이 됐고 그렇죠. 그래서 오. 더 맛있게 연구를 해서 어.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갈비를 만들까 아. 신경을 써서 운영을 한번 해보자그 <웃음> 해서 과감하게또 시즌2가 됐네요. 와 <웃음> 네, 2006년 그때 그 초심 그리고 지금 시즌2를 맞이한 2020년 음. 이게 좀 느낌이 많이 다르시죠? 어떠십니까? 네, 다르죠. 처음에는 정말 뭣도 모르고 시작을 한것 예. 같아요 음식점이 뭔지도 모르면서 용기 하나 가지고 무식하다고 할까 <웃음>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정말 착오도 있었고 실수도 많았고 오. 세월이 좀 흐르면서 예. 제가 느낀 것은 음식을 대하는 자세라든지 음. 가게를 찾아오시는 손님들에 예. 대해서 저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하는지 뭐 이런 게 많이 변화된 것 같아요 맞아 저도 그런 컨설토에서만 운영한 게 아니고 저도 그때 고급 일식집 집도 제가 직영한 적도 음... 있고요 아... 이 치킨집도 제가 직영하고 <웃음> 프랜차이즈도 네. 운영해 본 적이 있는데 아... 어, 저는 정말 음식점을 음... 적어도 10년, 20년 이렇게 하신 분들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음...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뭐 그게 존경스러운 음... 일일까? 이럴 음... 수 있는데 음... 해보시면 알거든요 음... <웃음> 항상 내가 그 자리를 지켜야 되고 뭐비 네. 오건 눈이 오건 네. 어떤 날이건 음... 딱그 자리에 가야 된다 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고깃집 사장으로 음... 사는 우리 사장님만의 특별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15년 동안 운영해 네. 오신 게 아닐까. 네. 저희가 이 식당을 하면서 사장님과 예, 예. 같은 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많았거든요. 음. 맞아. 제가 이제 꾸준히 예, 식당을 운영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은 정말 제가 어렸을 때 왔던 아이들이 예, 예. 지금 막 중학생이 돼서 부모님들이랑 막 방문하고 그면 너무 너무 정말 관계 무량하고 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멋 모르고 시작할 때는 아 이렇게 식당을 그래서 돈을 벌어야겠다 예, 예. 이런 생각이 좀 많았다면 지금은 그 손님들이 다시 찾아주시고 하시는 예. 손님들이 너무 소중하고 네. 너무 감사한 마음 때문에 오히려 제가 거기에서 더 힘을 얻게 되는 오,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기쁨을 얻게 되고. 오랫동안 네, 네. 아이들이 크는 모습을 보면서 네, 네. 야 우리 조카 내 아이를 키우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네. 드시겠네요. 네, 네. 야, 뭐 세상 살아가는 게 좋은 일도 있으면 안 좋은 일도 음. 있, 있듯이 그런 즐거움이 있는 반면 음. 선생님, 가장 힘들 건 뭐예요? 다들 그러시겠지만 예예. 경기가 좋으면 활성화되고 그러면 근심은 없겠는데 음. 또 가끔 이제 여러 가지 흐름이라든지 그런 타격들이 좀 있을 수도 있고 예예. 또 요즘 큰 문제는 예. 또 인건비 상승이라고 생각이 아. 되는데 저는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예. 우리 정부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그런 것을 예예. 정해줬잖아요 예. 그것은 또 지켜줘야 된다고 라 생각을 맞아요. 해요 물론 그것 때문에 힘들긴 해요 여러 가지 세금 문제라든지 예. 동달아서 힘들어지긴 하는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짊어져야 될 일이 아니냐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면서 저희는 아 그잘 감수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음식점을 네. 하는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맞습니다. 음식점을 하지 말아야 된다 네, 저는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네, 생각이 네, 들어요. 네, 네, 네. 강한나 대표님이 생각하는 음, 음, 우리 아리몽 고깃 간의 고객 음. 고객의 의미가 뭐예요? 또 다른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어. 정말 손님 계 어. 개인을 나의 그냥 고객 그야말로 고객으로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생각을 많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예. 제가 이 안에서 저희가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물론이고요 혼자 힘으론 살 수가 없잖아요 살아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도움을 주고 사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될 것이고 또 특히나 고객님에 대한 제 생각은 그렇죠. 그 많은 가게를 다 뿌리치고 저희 가게로 오시니까. 가게. 그거에 또 감사하기도 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제 진심이 그분들께 이렇게 전해졌으면 하는 맞아. 그런 마음이 정말 간절해요. 그래서 오시면 어떻게 하면 더 그분들에게 만족을 드릴 그렇죠. 수 있을까? 음식으로나 예. 아니면 서비스나 모든 면에서 정말 이 가게에 왔더니 정말 음식만 맛있는 게 아니라 음. 어, 참 기쁘다 이런 마음을 얻고 가실 수 있도록 음, 사장님은 수 이렇게 수 고객들을 있습니다. 딱 보면 잘 기억하시나 보다. 아니요. 저는 정말 기억을 <웃음> 잘 못해서 저 정말 기억을 못하고 제가 그래서 예. 암, 제 스스로 붙인 예, 예. 제 별명이 안면 인식 장애인이라고 제가 어, 생각할 그래요? 정도로 그런데 제가 이제 아, 인식을 그나마 잘하는 건 아이들을 제가 너무 음, 좋아하다 음, 보니까 아이들이 오케이. 너무 천사 같잖아요. 그래서 제, 제 팬들 중에 아기들이 참 많답니다. 그데 <웃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운 고객도 있잖아요. 아, 정말 네. 마음 같아서 음, 제발 좀 오지 마세요 음. 이런 고객 있지 않으세요? 있죠. 직원들이 이제 가끔 이제 서빙하면서 예, 예. 직원들의. 예. 해야 하는 그런 태도라든지 막 이래서 그런 불만도 또 저한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지나친 그 서비스를 또 원하시는 분들도 아, 있으시고, 막 있는데. 그러니까 객단가 음, 2만 원짜리 음, 집에 음, 와서 한 음, 객단가 음. 10만 원짜리 서비스를 요구한다, 이런 말씀. <웃음> 다행히도 아, 그런 네. 분들은 몇 프로 안 되잖아요. 네, 아 않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직원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눌 때 그런 얘기를 하죠. 모든 음.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런다면 우리가 힘들지만, 음. 어쩌다 그런 분들은 많지 않으니까, 음. 그냥 우리가 웃으면서 최선을 다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 있습니다. 대표님은 고객들에 대한 애정이 뚝뚝뚝뚝 표정에 음. 이렇게 묻어있는 것 같아서 네. 정말 존경스러워요또 하나 아까 지금 잠깐 말씀하셨듯이 저도 음식점을 직접 네. 이렇게 운영해 보면서 네. 느끼는 건데 네. 역시 음식점 운영이라는 게 빼놓을 수 없는 게 주인 혼자서 할수 없잖아. 요 그럼요. 어. 네. 결국은 네. 네. 사장과 직원 네네. 네. 우리 음. 강 대표님에게 직원 음. 어, 정말 되게 특별하겠다 음. 네. 또 어떤 마음이 드세요? 직원들하고 가끔 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만 정말 직원들이 아침에 출지을 해서 저녁 지까지 하루에 를 저희 가게에서 먹고 가거든요 와, 대단한 식구죠 와,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이제 직원 상호 간에도 그렇죠. 더잘 지내야 되는 음.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다 음. 가족들보다도 오히려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서로 더 이해하고 음. 서로 사랑하고 우리 그렇게 하자 저는 정말 꿈이 네. 꿈 중에 하나가 정말 저희 직원들이 다른 직장보다 예, 예. 여기에 있는 게 너무 좋아요 막 이런 그런 직장을 만들고 싶은 게 아. 저희가 꿈인데. 급여 문제나 뭐 이런 것도 좀더잘 돼서 막 풍성하게 좀더 그렇죠. 챙겨주고 막 그게 제 꿈입니다. 어, 오케이. 네. 사장과 직원은 그냥 한 배를 탔다라는 그렇죠. 아, 네. 네. 생각이 들고요. 네. 사장님의 꿈과 직원들의 음. 꿈을 공유하는 거 네, 네. 어, 이런 부분 네.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네. 우리 아리몽고기과는 음. 다른 가게와 다른 음. 점또 하나는 음. 야 정말 아리따운 부부사장님이시잖아요. <웃음> <웃음> 두 분의 이런 표정만 봐도 정말 금술 좋은 사장님이시죠. 네. 아, 네. 이게 딱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네. 부부가 같이 고객집을 음, 운영하니까 음, 네. 좋은 점 아니면 뭐 힘든 점 이런 거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렇게 힘든 점은 없었던 어, 것 같아요. 서로 부족한 부분을 예. 보완해 주는 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부족한 거는 또 저희 남편이 채우고 음. 또 저희 남편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 또 제가 얘기해서 음. 우리 이렇게 고쳐야 되지 않겠냐. 예, 예, 예, 예. <웃음> 서로 그렇게 대화를 음. 아, 이렇게 좋게 하면 좋겠지만 싸움도 합니다. 사실은 오, 근데 아, 그런 네. 것들이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라서 아, 그렇죠. 감정이 나빠지거나 그런 음.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구나. 네. 아니 근데 저는 부부와 같이 음. 하시는 분 중에서 특히나 술을 파는 집을 지금. 음, 음.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모 식당 같은 경우 아내나 남편분이 손님 테이블에서 서비스를 하면 <웃음> 네. 상대방이 되게 고깝게 보셨던 그런 식당도 있었어요. <웃음> 네, 네. <웃음> 그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안 쓰셔도 되나 보다. 저희는 그런 거는 아 네, 네, 신경 쓸 일이 없어요 그러시구나. 네. 아리몽 화로구이가 시즌1이었다면 네? 이제 아리몽 고깃관으로 시즌2의 문을 열었잖아요. 네, 네. 시즌1 시즌2 분위기가 좀 달라진 건데 네. 물론 제가 관여하 했습니다만 첫째 브랜딩 작업이 달라졌고 네? 이런 스토리 네, 이런 네, 것도 네. 정리됐고 네. 이렇게 모델도 되셨고 <웃음> 그다음에 다 메뉴 사진도 찍었고 네. 전체적으로 화로구이 시대와 네. 네. 인공 고기관 시대가 외형적으로 좀 달라진 이런 분위기는 있는데 네. 직접 경영자 입장에서 시즌2 요즘 음. 이렇게 딱 바꾸고 나니까 음. 느낌이 어떠신가요? 확연히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어, 그래요? 네, 전에는 약간 고전적인 풍이었다면 지금 좀 카페 분위기로 손님들이 이제 저희가 이전을 해서 손님들이 전화를 하십니다 하셔서 어디로 이전했냐고 그래서 장소를 물어보고 찾아오시는데 거의 대부분 오셔서 하시는 말씀들은 더 좋아졌다고 말씀을 <웃음> 하세요. <웃음> 분위기가 좋다 뭐 이렇게 예, 얘기해 예. 주셔서 예. 너무 또 그것도 다행이고 어... 너무 네, 염려했던 부분들이 딱 이렇게 불식이 됐어요. 네. 제가 컨설팅 음, 잘한 음, 거죠? 그렇죠. 네. <웃음> <웃음> 정말 예, 네, 스토리도 또 예. 이렇게 또 만들어 주셨고 예, 예, 또사인물 예. 같은 것도 어, 소영님이 예, 이렇게 예. 해주신 제가 대로 제가 진짜 리라 솜씨가 예, 예. 전문가들도 인정하던데요. 아, 그럼요. <웃음> 정말 잘 쓰시는 분이라고 아, 그러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제가 또 괜히 또 깔때기 한 번. <웃음> <웃음> <웃음> 아닙니다. 진짜 분위기가 확실히 예. 좋아졌습니다. 아니, 저도 근데 네, 네, 네. 이캘리를 하고 음, 음. 이런 게 제가 즐거워서 음, 음. <웃음> 저것도 한1 0 0쓸거예요 음. <웃음> 그래서 네. 딱편하 했는데 음, 네. 아무튼 또 저런 아날로그틱한 이런 요소들이 네. 아리몽의 이런 음. 고기의 맛이나 음. 아리몽의 이런 역사를 만드는 음. 거고 네. 오히려 고객들에게 어떤 만족도도 이렇게 높일 수 있는 음. 네. 그런 어떤 시너지로 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사장님께서 이제 지금 2020년 음. 아리몬 고기간의 현존 가치도 중요하지만 네. 이제 앞으로 네. 우리 사장님이 아리몬 고기간을 통해서 음. 즐겁고 재밌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음. 특히 또 경영자로서 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아름다운 부부로서 아름다운 황혼 인생을 의미있게 살아가시는 음. 이런 계획 한 말씀 해주시면 네. 어.. 저도 이제 어느덧 나이가 예. 이제 60줄에 접어들었어요 5 0대어요그 <웃음> <웃음> 이제 어, 주변에서 제가 예. 이제 이전하는 제이이 문제가 생겼을 때아 예. 이제 그만 쉬지 뭐또 뭐 벌리냐 어, 이렇게 그럼. 뭐 만류하는 분들도 예, 계셨는데 예. 저는 이렇게 일이 있다는 게참 즐거운 거 같아요 이제는 백세시대라고들 음. 하시잖아요 음.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일 거 같고 음. 여행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여행만 다니고 놀면서 사. 없잖아요. 음. 어딘가 아침마다 출근할 곳이 있다는 것도 행복하고 음. 또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행복하고 음. 그래서 저는 시즌2를 잘 시작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저는 처음부터 좀 초심을 잃지 말자는 음. 게제 슬로건인데 정말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음. 제가 처음 가졌던 마음대로 제가 언제까지 이것을 운영할지 모르겠지만 운영을 이제 하는 동안은 정말 손님들을 정말 내 가족처럼 맞아. 섬기는 음. 마음으로 정말 으, 그렇게 그분들이 정말 행복해하는 곳이 예, 예, 예. 아리몽 하면 아 그래 거기 참 기분 좋은 곳이야 행복한 곳 거기 갈까? 음. 한번 가볼까? 막 이런 마음이 맞아요. 드는 그런 고깃집으로 제가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저도 아리몽에 거는 어떤 음. 기대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네. 어 저는 작년에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장수 음식점 중에 한 분이 음. 1925년생 강예수 대표라는 분이 저희 사무실 가까운 대치동 음마상가지하에서 음. 25년생이면 95세까지 음. 할아버지 돈가스라는 돈가스 음. 가게를 운영하시다가 작년에 작고 음. 하셨어요. 아, 그래서 저는 95세까지는 음. 아니더라도 음. 나이와 상관없이 어. 네. 네. 앞으로 두분 행복하시면서 네. 건강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좀 사장님이 유쾌하게 즐겁게 업척 사장님으로 잘좀버텨주셔야만 <웃음> 네. 네. 파주 그리고 네. 앞으로 통일치대를 데뷔해서 네, 네. 헤이리를 찾고 음. 그 다음에 파주를 찾는 분들이 음. 꼭 찾는 명소로 네. 잘 자리매김하기를 저도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웃음> 네. 네, 오늘, 오늘, 오늘 이렇게 쭉 아리몽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사장님의 고깃집 창업 인생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는데요. 지금 15주년인데 앞으로 2 5주년째 제가 다시 한번 또시작을도록겠습니다 어, 예. <웃음>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더 아무튼, 좋은 모습으로요. 예, <웃음>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